a s s a l a m u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오늘은 소테츠 스프라질의 명동점이라는 호텔에 제가 나와있는데요 그 라인 캐릭터로 컨셉으로 만들어진 호텔이고요 되게 특이하죠 캐릭터들이 있고 네, 여기가 호텔 입구고요 네, 오늘도 연말이고 해서 친구랑 같이 재충전할 겸 여행 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assalamu As alaykum 안녕하세요 상호예요 사실 또 1년 동안 유튜브 하느라고 고생하기도 했고 이 친구도 이제 카메라 찍어주느라고 많이 고생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힐링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힐링 <웃음> <웃음> 오늘 우리 투어 주제는 힐링입니다, 힐링투어 좋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네. 여기 입구에 이렇게 큰 인형이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오 이거 보세요. 와 라인스토. So cute. 안녕 안녕. Nice to meet you. 갑시다. 여기다. 와 기대돼. 와 So cute. 우와. One two three. 따라따라. 우와 오, 너무 귀엽다 미쳤다 와, 네. 우와 진짜 미쳤다 여기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같다, 어. 진짜 아기자기 우와 나 이렇게 된망 처음 봤어 미쳤다 진짜 우와 <웃음> 곰들이얘 이름 알아? 곰들이랑 병아리? 우르나 나도 어, 우와. 어. 우와 너무 귀여워 <웃음> 우와 진짜 복싱복싱해 안녕. You're my friend today. You're watching this video? Wow. You're a good cooker than Hinoki. w 장 w 이렇게 이쁘냐? 분위기 너무 좋다. 와. 약간 전 Do you know 그냥 그 만화 속으로 내가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여기 오면 사람들꼭 하는 거 있죠? 에이, 그걸 한다고? <웃음> 엄청 진지한 사람들 다. 아 사라진. 진짜 김지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해. 질문하는 <웃음> 거. 자 이제 1층에 내려왔는데 1층에 바로 이렇게 식당이 있네. 여기는 카페 있고 그리고 카페 지나서는 주방 있고 해산물도 있고 베스트 힐언 메뉴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할랄 인증 식당은 아닌데 우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래도 있나 보다. 아래도 빌로리랑. 볼러리랑... 센터도 그 있네 아 여기는 아침 먹는 데가 보다 박물관 같아 약간 문화를 향유하는 느낌으로 하던데 그쪽으로. 안 어울리죠?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자 여기는 시간을 담다라는 공간에 왔는데 그림 그리는 데래 여기는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나는 그림 잘 그려요 나도 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 사실 어. 오늘 뭘 그리는 거죠? 여기는 뭐 캐리커처 그리는 것도 있고 어. 이것저것 많이 그리는 거 같은데 그고 뭐 강아지 어. 그리는 것도 있고 어, 그래? 그럼 오늘 어. 저녁 네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걸로? 그림으로. 아난 그림으로? 비상고 먹을 거야 저녁 나는 어. <웃음> 어,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웃음> 가자 가자 얼굴은 가분수적으로 다행히 마치예요 <웃음> 얼굴좀 봐주실래요? 아 자꾸 움직이시네 팔자주름 냄새가 펴시는데 아 그래요? 아 팔자주름 냄새가 펴시는데 아 얼굴 왜 이렇게 기세요? 귀걸이로두 개나 있어 <웃음> 내가 언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어? 귀걸이 한쪽만 하 그거 아니야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루머가 좀 있긴 했지 <웃음>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오 <웃음> 되게 잘 그렸네 동굴이실 거예요 여기. 짜잔 괜찮인데 비슷했는데 와! 비슷해 <웃음> 느낌이 있어 <웃음> 그니까, 카메라 나오는 <웃음> 게 <다음날도> 있어 <웃음> 보여 네이비. 너무 귀여운데? 네이비 이런가요? <웃음> 진짜 느낌이 있어 내 네, 느낌이 어, 있어 이것도 나 진짜 비슷하다 누가 다잘 가신 거 같아요? 어떤 그림이요? 액션 <웃음> 이 그림자 <그릇이야? 웃음> 오늘 아... 저녁는 게 있거든요 이완전 네? <웃음> 여기가 호텔이 명동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명동에 멀, 멀게 좀 있거든 난 여기 처음 먹었어 여기 근데 무슬림들 진짜 많아 그러게 그치? 히잡슨 몰랐지? 여성분들 되게 많으셔 여기 다 지금 길거리 음식들 엄청 많은데 사실 길거리 음식은 근데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돼 무슬림들은 음.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았다 쇼핑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거 아요 쇼핑때문에 네. 명동에 정말 사람 많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명동에 있는 한랄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아쉽게 못갔습니다 다음번에 꼭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아살람알라이쿰아살람알라이쿰 <알레이쿠. 목소리> 그래서 오늘 호텔도 왔었고 <목소리> 어,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예쁘게 포장도 해주셨어요 액자에. 맞아요 우리 1년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주는 힐링보상 어, 선물 우리에게 주는 선물, 어, 선물. 아, 이제 내년에도 그럼 열심히 이제 달려봅시다 오케이 okay,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어디 200만까지 <웃음> 200만 내년에 가능하십니까? <웃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200만, 200만.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할 함둘일라 마 찰라마 안녕. 감사합니다. 와 밤에는 또 굉장히 분위기 있네요. 내년에도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이 많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편한 표정 해봐. <웃음> I d o